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스시 장종현에 다녀왔습니다 입맛이야 뭐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오마카세에는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표현이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시 장종현 오마카세의 가격은 런치 9만원, 디너 18만원입니다 그럼 런치 오마카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비스크 소스와 튀긴새우 파가 올라간 차무시입니다아 온도감이 너무 좋아 속이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식욕이 더 살아났던 것 같아요. 스푼이 사쿠라 모양이었는데도 안 남기려고 최대한 박박 긁어 먹었습니다. 저런 스식 박스가 냉장고에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상상했습니다. 찐 전복과 내장 소스 샤리입니다. 셰프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샤리가 이날 많이 고슬고슬했던 것 같아요. 이 매장 소스 역시 어, 무절임으로 진짜 박박 긁어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튀김에는 큰 감흥을 못 느끼는데 이날 아기 튀김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그 말대로 겉바속촉. 겉은 정말 크리스피한데 속은 육즙이 정말 살아있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맛있는 튀김이었습니다. 한입딱 뱀으로 먹었을 때 와. 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유자로 향을 낸 조개국물이었고 정말 시원했습니다 첫 스시는 도미올라가 안스시였습니다 정말 깔끔했던 것 같아요 장종현 셰프님의 개성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되나 광어의개 내장 그리고 시소가 담겨 있는 스시였습니다 아 정말 맛이 색다르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시마이지 전갱이 스시인데 이것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청어 스시였는데 아 이날 청어가 진짜 맛있어서 아 너무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간칠맛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빵어 카파치 스시였습니다 이날 풍년이 정말 잘돼 있어서 코 끝까지 향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스시할 가서 항상 이제 우토로 참치 뱃살 나올 때는 정말 이목이 집중되죠. 자 이제 도로 스시에는 간단하게 간장과 이 소금 올려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 참치도 기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입 안에 참치의 풍미를 가득 느끼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도로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밥이 좀 많이 고슬고슬해서 샤리 컨디션이 좀 아쉬울 뻔 했는데 어, 적신 스시를 만나고서부터 아카미 스시죠? 아카미 스시를 만나고서부터 정말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치케한 아카미였는데 입에 밥을 오래 씹으면서 그 밥에 감칠맛과 치케된 아카미의 맛이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목 뒤로 넘기기 싫어서 입에 정말 많이 뿜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셰프님께서 고등어 봉초밥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장종현 셰프님께서 최상급 백다시마를 얇게 썰어서 고등어 초절임 위에 올려주셨는데요. 대패로 얇게 썬 백다시마에서 감칠맛이 우러나면서 고등어 초절임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유자 가루를 위에 뿌려주셨습니다. 부라고 이제 최상급 다시마를 말려서 대패로 거예요. 이날 공초밥이 운 좋게 1인분이 남았는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 가지고 셰프님께서 1인분 서비스로 챙겨 주셨습니다. 어, 사실 관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그럭저럭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부리를 한 엔가와스시입니다 광어 지느러미스시인데 어, 사실 저는 원래 엔가와를 그냥 따로 아부리 안한 상태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음, 맛있게 맛있는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현 셰프님께 대접 받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바로 큰 네타 크기였던 것 같아요. 맛도 있으면서 양도 많아서 정말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김 위에 단새우 그리고 해수오니를 올려주셨는데 이날은 해수오니가 상대적으로 향이 좀 덜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장국이 나왔을 때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마시자마자 해장을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안하고 쓰십니다 안하고도 입에서 잘 풀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다행히 이날 오이를 못 드시는 분이 한분더 계셔가지고 셰프님께서 호뚜마끼 오이 빼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꾸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 꾸라 하나 빼먹었다가 셰프님께서 섞어주신다고 살짝 혼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쿠가 나왔는데 교쿠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코우지 셰프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쿠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날은 진짜 장종현 셰프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쿠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장종현 셰프님의 런치 오마카세 정말 행복하고 맛있는 식사였고 다음은 더 맛있는 식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